자 드디어 소리를 찾아 여행을 떠나는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좀여기서좀 봐둘 필요가 있는 게요. 울라프가 이렇게 그 영화에 등장하지 않았다면 이런 막 고급스러운 표현이나 단어들, 문장 구조들이 우리가 접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덕분에 이 영화가 공부할 값어치가 더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런 멋진 표현들을 또 우스꽝스럽게 표현해서 재미도 있거든요. 허당기도 있고요. 자, 뭐냐면, Who is into trivia? 자, trivia는 뭐냐면, 어뭐 자팍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상식 대결할 사람, 뭐 이런 정도로 의역을 할수 있는데, 자, trivia는 원래는 트리비엄의 복수 형태예요. 옛날 라틴어부터 이제 내려온 영어인데 중세 시대에 이제 대학에서 공부하기 전에 뭐 문법이랑 논리랑 수사, 수사학이라 그래서 말을 막 멋있게 하는 법, 미사여구를 쓰면서 막 말을 멋있게 하는 법에 대한 학문이거든요. 그세 가지를 해서 이제 트리비엄이라고 했었는데 이게 복수 형태가 되면서 현재 아니, 현대 영어에서는 잡학이라는 어, 의미로 쓰여요. 뭐 쓸데없는 상식들,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Who's into trivia? 누가 상식 대결, 아니, 상식에 대해서 얘기할래요? Into라고 이제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Who is라서요 대답을 비동사를 써서 I am, 뭐 You are, He is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자기가 물어봐놓고 자기가 대답한 거예요. 누, 가할 사람 그랬더니 저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I'm a okay가 아니고요. I'm 하고요 오케이, 1인 2억을 한 거예요. 자, 그거 좀 특별한 거니까, 요거까지 정확하게 알고 감상하면 될것 같죠. 자, 그러면 원어민이 얘기하는 거, 울라프가 얘기하는 거 들어볼게요. Okay. 한번 더요. Me, I am okay. 자, 우긴 장면이지만, 그보 뭐 따라해 볼까요? 두 번. 자, 한번 더요. I am okay. Did you know that water has memory? True fact. It's disputed by many, but it's true. Did you know? 자,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 오늘은 오늘 거 공부하면 did you know로 시작하는 게 이제 툭툭 막 입에서 튀어 나올 거예요. 알고 있었어? 이거죠. Did you know that water has memory? 자, 물이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앞에 대시 붙었어요. Did you know that water has memory? That water has memory. That water has memory. True fact. 진짜야. 이건 아니, 진짜 사실이야. It is disputed by many. 이건 뭐냐면 dispute는 논쟁을 하다예요. 근데 논쟁이 되고 있는 거죠. It's disputed by many, but it's true. 근데 그건 진짜야라는 의미가 되겠죠. Did you know that water has water has memory? True fact. It's disputed by many, but it's true. 자 이제 제 목소리 말고. 음, 원어민의 울라프의 얘기로 한번 두번 들어볼까요? You know many, you know? 자, 뒤에 대사가 바로 이어져서 좀딱 끊기가 뭐하지만 그래도 이제 잘 그걸 감안하고 들어보세요. 자, 여기까지. 이제 따라해 볼까요?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세요. 시작. Did you know that water has memory? True fact. It's disputed by many, but it's true. Did you know men are six times more likely to be struck by lightning? Did you know men are six times more likely to be struck by lightning? 자, 이 부분도 좀 문장 구조가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보세요. Did you know? 하고 대신 생략해도 돼요. Did you know men? 자, 어, 복수죠. 남자들이 are. Likely. Likely는 l l i k e y 요 형용사로 이제 어, 가능성이 있는, 확률이 있는 이에요. 근데 어떤 확률이 있냐면 Six times more가 앞에 설명이 되죠. Six times more likely. 그러니까 여섯 배의 확률이 있는.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섯 배의 확률이 있는. 근데 무슨 확률이냐면 To be struck. 스트라이크는 맞는 거고 스트럭은, 어, 아, 스트라이크는 때리는 거고 스트라이크는 맞는 거가 되겠죠. 근데 어디에 맞냐면 By lightning. 번개에 맞을 확률이 여섯 배나 더 높은 거 알아? 뭐 여자보다겠죠. 자, did you know men are six times more likely to be struck by lightning? 자, 이 부분도 자 울라프가 얘기하는 거 들어볼까요? Do you know men are 한번더 들어볼게요. You know men are times more to be by 자, 이번엔 두번 따라해볼게요. 한번 더요. 따, 진짜 따라하셔야 돼요. Did you know men a e s i times more likely to be struck by lightning? Did you, you know men a e s i times more likely to be struck by lightning? Did you know gorillas burp when they're happy? 오, 좀 소리가 작네요. 그러면 제가 키우면 되죠. 자, 방금 말한 거뭐 문장 구조가 어렵진 않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Did you know gorillas burp when they're happy? 자, 뭐냐면, Did you know gorillas? 고릴라 뭐 아시죠? 고릴라 burp는 트림하다요 고릴라's burp. 고릴라는 트림한다 When they are happy. 그들이 행복 행복할 때 트림을 한다에요. 자, 이건 어렵지 않죠? 자, 들어보세요. Did you k know n o r i l a s p w they're happy? 자, 한번더 들어볼까요? Did you know gorillas burp when they're happy? 자, 이번엔 따라해 보세요. 시작. Did y o r i l a s p w they're happy? Did you know gorillas burp when they're happy? Did you know we blink 4 million times a day? 자, 여기 부분 볼게요. Did you know we blink? 블링크는 눈을 깜빡깜빡 거리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깜빡 거리는 거4 million times. 4 0 0만 번이죠. 4 0 0만번 a day. 하루에 per day라는 말보다 일상에서는 a day로 훨씬 더 많이 써요. We blink 4 million times a day. We blink 4 million times a day. 자 이제는 울라프의 소리로 들어볼게요. Did you know we blink 4 million times a day? Did you know we blink f million times a day? Did you know we blink f million times a day? 자 이번엔 따라하실수 있겠죠? 두번 따라해볼게요. Did you know we blink f million times a day? 자한번더 따라해볼게요. Did you know we blink f million times a day? Did you know wombats p o o squares? 자 여러분 이제 이것도 어렵진 않아요. Did you know wombat? Wombat는요, wombat이라는 그 호주에 사는 이렇게 생긴 동물이에요. Poop, 은 응가하다죠, 응가하다. 사각형의 응가를 한다. 그러니까, 오. 어? 뭔가가 어떻게 사각형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게다 진짜예요. 진짜 고릴라는 행복할 때 트림하고요. 어 우리가 400만 원 400만 번 진짜 눈을 깜빡 거립니다. 자 이게 다 진짜더라고요. 제가 찾아봤어요 구글에서. 그런데 이제 맨 앞에 나와 있는 water has memory. 자, 요 부분만 이제 좀 환상적인 부분인데, 뒤에 이것 때문에 좀 나오는 복선이 있어요. 뒤에 뭔가 연결이 되는 부분, 거기에 대한 좀뭐 개연성을 좀 맞춰보려고 이렇게 써본 거예요. 자, 그래서 요기 어, 디즈노 시리즈가 이제 끝나 가는데, 이제 우리는 즐겁게 공부하고 있지만, 크리스토프랑 아나랑 엘사는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참다 못한 예, 크리스토프가 이제 한마디 합니다. 자, 원배부터 다시 들어볼게요. Did you know s l e e p i n g quietly on long journeys prevents insanity? <웃음> Did you know s l e e p i n g quietly on long journeys prevents insanity? <웃음>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거. 어, Did you know sleeping quietly? Sleeping quietly 조용히 자는 거, 조용히 자고 있는 거 자는 게 on long journey 긴 여행에서. 그죠? sleeping quietly on long journey sleeping quietly on long journeys prevents 막는다 insanity 미치는 걸 예방한다 미치는 걸 막는다 그거 아니? 긴 여행에서는 그냥 조용히 자는 게 미치는 거 막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자 크리스토프의 대사 한번 두번 들어볼까요? Did you know sleeping quietly on long journeys prevents insanity? 자한번 더요 Did you know sleeping quietly on long journeys prevents insanity? 자 이번엔 따라해 볼게요 Did you know sleeping quietly on long journeys prevents insanity? 자 어때요? 할수 있죠? 한번더 따라해 보세요 Did you know sleeping quietly on long journeys prevents insanity? 자 자막이 안 나와도 할수 있나요? 아니죠? 조금 어렵죠? 그면 다시 한번해 보세요 한번더 따라해 볼까요? Did you know sleeping quietly on long journeys prevents insanity? <웃음> 자, 이 부분 마지막 대사. 그러니까 뭐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오, 막 웃으면서 비웃으면서 아니야, that's not true 그랬더니 이거 it is. 다 맞다고요. 자, 이렇게 요 that's에 대한 것들을 그냥 다 it 스로다받았잖아요요요 it is, it's true, i 뭐, definitely true. 뭐 이런 것들 뭐 연습은 안 하지만 잘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마지막 there was unanimous. unanimous 이건 뭐냐면 또 이제 마지막 어려운 단어가 하나 나왔죠 뭐 한결같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그래서 만장일치라는 의미도 있어요 there was a unanimous 자 뭐냐면 오, 답 나빼고 다 그렇게 한결같이 다 말하네 but I will look it up 자 look up 은 뭔가 완전히 찾아내는 거잖아요 뭔가 이렇게 조건을 딱 해가지고 딱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 가운데 서서 look it up, I will look it up, I will look it up, when we get h o m e when we get h o m e 우리 집에 도착하면 찾아볼 거야,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대사입니다. 이게 들어보고 오늘 배운 내용을 한꺼번에 한번 들어볼 거예요. 자 크리스토프의 말부터 마지막으로 들어볼게요. Did you know sleeping quietly on long journeys prevents insanity? <웃음> yeah, that's not true. It is. It's true. Definitely true. No, it's It's the truth. Well, that was unanimous. but i will look it up when we get home. well that was unanimous. but i will look it up when we get home. 자, 이제 there was a unanimous. 자, 여기서부터 따라해 볼게요. 두 번. 시작. well that was unanimous. but i will look it up when we get home.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세요. 꼭 따라하세요. well that was unanimous. but i will look it up when we get home. 자, 그럼 이제 오늘 배운 내용부터 한번 들어 보세요. 이제 좀 많이 들릴 거예요. 다안 들려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또 부족한 거는 또 연습을 하면 충분히 따라올 수 있어요. 자, 들어볼게요. h g a n I am okay.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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